오늘은 음, 영화 해피니어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화보 촬영하고 있어요. 한지민의 비하인드 해피니어 사진? 알았어. 사진첩을 공개한야 감독님이 현장에서 특히 사진을 많이 찍어주셨거든, 직접. 음. 그래서 이거는 영광 씨랑 찍은 사진인데 되게 잘 나왔어. 오 예쁘다. 이 예, 소진입니다. 감독님이 찍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스랑 찍었는데 그 유니폼이 아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 박소진입니다. 또 이거는 너무 더워가지고 김밥 안고 있는 거 아니고요. 바람 나오는 통을 안고 있는 거예요. <웃음> 진짜 6월 2 4일날 찍었어 겨울옷 입고. 그리고 이스푼인가 제가 뱀을 만지고 있는 사진. 왜 뱀을 만지고 있는지. 영화를 보시고. 이것도 너무 더워고 선풍기랑 한 번. 좋은데? 여기다 다 보여줄 수 있어서? 그리고 이거는 감독님이 또 찍어주신 사진이에요. 감독님이 사진 너무 잘 찍으셔. 어, 이 진우 오빠랑 찍은 것도 조회수 될 테나. 안돼, 진용지 인정지. 어, 되나? 짠. 오빠랑 처음으로 작품에서 만났죠. 이쯤 되면 미소 천사. 그렇지, 온 얼굴로 미소를 지으시는. 이건 되게 화기애애한 그치? 사진인데 엄동님이 <웃음> 기타도 아 현장에쳐주셔갖고왜 포커스 안 맞는 이유가 뭘까요? 요거 요거 할까요? <웃음> <웃음> 어? 왜 하시는 거죠? 뒤로 하시는 거 뒤로. 이렇게? 왜안 어. 맞아? 어, 맞는 거 아니야? 맞는 거 맞나 음. 보다, 이제 보인다. <웃음> 엄동이 기타 치고 있고 저희 배우들이 다저내분내주시면 앞에 서있어요. 세요 이거. <웃음> 이것도 있다, 우리 되게 크리스마스 분위기 어리는 어, 또. <웃음> 맞았지? <응. 됐다>. 보이세요? 제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 정말 제가 전 경주에 호텔잠 갔는데 거기. 집 o 청이 y 이 <웃음> 청이. m y Tommy. Tommy. 에 나온 청이. 청이라는 y Tommy. t o m 어 y Tommy. Tommy. t o m m 찍어봤어. m y Tommy. Tommy. Tommy. Tommy. 어 <웃음> 이거 먹는 거. <웃음> 아니 이에요 나름이네. 나는 보도. 근데 저는 딱 이거 직전에 입었던 것같아이 적새는 뭐... 아, 좀 전에? 막 이렇게 입 이렇게 한 거? 어. 안 해본 포즈. 예 이게 아니면... 네. 한지민의 비하인드. 안 돼? <웃음> <웃음> 그치? 히퍼 <웃음> <웃음> <웃음>